반갑습니다 초원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종일 아지역의 대전이나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이 부산에 이렇게 한 2, 3억대의 투자처를 찾는 전화가 오늘 받았던 전화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찾는 지역도 똑같았어요 어, 정말 뭐 같은 어떤 투자 밴드에서 한꺼번에 전화를 돌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런 투자 뭐 전화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어, 결론은 아무도 사시지도 않았고 <웃음> 부산의 어떤 투자 시장과 상황과 브리핑만 어 이렇게 열심히 듣고 받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던 게 많았습니다. 앞에 손님이 계신 상황에 어, 그런 전화 질문을 주셔가지고 길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그냥 막 팩트만 몇까지만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어쨌거나 지난주부터 지금 부산에 어, 특히 재개발 지역에 덩치가 크지 않은 한 2, 3억대, 한 4, 5억대 이 정도의 재개발 지역은 어 문의도 많고 어또 직접 어 매수하시려고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한 어 그런 한 주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제목 한번 보실래요? 제목이 모든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모든 부동산 거래라 하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안에는 임대도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 전세 계약하고 하는 것도 모두 부동산 거래 아닌가요? 모든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웃음> 제목이 참 재밌는 게 정부도 고객 아웃한 국회 투기 대책. 뭐 이런 기사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이번. 그 서울시장이나 그 부산시장 선거 그 결과를 봐도 저희들은 짐작이 되는데 어 아직도 현재 정부 부동산이 정책을 담당하거나 그 연관되는 그런 그 국회의원분들은 어 아직 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어 그래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빠짐없이 다 파악을 하려고 하면 다 가르쳐줘야 되겠죠. 누군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는 모든 거래와 움직임과 그 내역을 다 들여다보고 여기는 이리로 저기는 저리로 이렇게 이랴 이랴 이랴 이렇게 어 가이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섭을 들여서 부동산 시세가 올라간다고 라 여기고 있는 걸까요? 저는 너무 이렇게 간섭을 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어왜 이런 정책의 제목을 보니까 배가 자꾸 산으로 가는 느낌이 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어,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이제 대표 이렇게 개정한 발의를 했는데, 13분의 국회의원이 함께 그걸 했더라고요. 여기 데이터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그 실제 법 조문을 이렇게 이제 발의를 해 놓은 거예요. 4월 9일자에. 소병훈, 강덕구, 김경만, 박상혁, 서영석, 설훈, 신동근, 유준병, 이규민, 이원, 택조 오서퍼, 영, 홍정민 의원 이렇게 13분의 국회의원이 해놨습니다. 제안을. 전자거래 신고도 하락했는데, 하라 하락하는데 하라 공인중개사가 말도 안 들어서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전체 11만 1 0 0 0 명이 개업을 하고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나 많습니까? 그 중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공인중개사는 가입돼 있는 사람은 32,754명 가입률은 29.5%인데 그 중에 실제 사용하는 것은 0.77% 1%도 안되는 어, 이런 그 전자계약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도 못마땅해서 다 그냥 홀딱 다알수 있도록 통지를 다 해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조문 바뀐 건 간단합니다. 3조 1항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래 대상자인 부동산 등쭉이래 그냥 거래가격 신고만 그동안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에 거래가격 엔드 엔드 뭐한 줄만 넣으니까 모든게 다 해당이 되어버립니다. 그동안 자금조달은 안 넣어도 그래 가격만 신고하는 것들이 많았죠. 그럼 자금조달은 어떻게? 어, 조정대상지역은 전부 다 이걸 신고를 했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은 어, 뭐 6억 이상 그죠? 어, 이렇게 금액이 좀큰 것들만 해당이 되었었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는 어, 자금조달계획서를 신고하는 것 플러스 정빙자료까지 어,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런 가액으로 그 충족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글에 어 필요한 자금 싹다 신고를 해달랍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법조문이 뭐 신설되고 된게 많은데 그냥 전자계약 시스템도 뭐 향후에 조금 제대로 그 구축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좀 챙기겠다 이런 말들이 들어있고요 그걸 근간으로 아까 그 법안을 근간으로 이제 기사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LH 땅그두개한그 그 이후에 자꾸 가격이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처럼 파악이 다안돼 있는 그런 원인이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아예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모든 모든 모든 개정안은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거래 가격과 앤더,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 정부가 지난 3월 29일 어, 발표했던 부동산 거래 신고법, 이것보다 신고 범위를 대폭 강화를 한 거고, 어, 당시 정부는 거래 면적 천제곱 이상이나 거래금액 5억 이상인 토지거래에 한해서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걸 얼무화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모든 거 몽땅 다 그냥 적용하는 걸로 소병훈 의원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자꾸 이렇게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저는 참 신기합니다 파이안될것 같습니다 왜 이런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빙원 의원은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전담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내용의 법제안도 재정안도 발의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이제 국토부 산하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부동산 이상거래를 살핀다는 건데 관련 조직을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격상을 하자입니다. 원래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개인의 어떤 그런 거래 내역을 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때 이제 잠깐 이렇게 살짝 살짝 밑에 이렇게 뒀죠. 그 결론 제자리 찾아가고 있네요.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합니다. 그냥 어, 소병원 의연 입법안은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목적이지만 이 법안대로 추진될 경우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을 확인하는 것은 국민 불편은 물론 공인중개사도 미칩니다. 진짜 전부 다 이래서 하면 일이 너무 많고 번거로워서 그리고 지나친 행정 비용을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다소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조율된 법안은 아니고 국회의원 13분이 그냥 막 질러가 그러면 뭐 개정 발의안을 한 겁니까? 1 8 0석이란이 그냥 백을 믿고에 막 발의하고 막 통과시키고 막 그냥 지켜야 되는 그런 지금 정부 시국 같아 보여서 <웃음>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뭐 정부하고도 조율 안된 법을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안 하면 또뭐 잡아 죽시겠다 하면 뭐또뭐 뭐 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대단합니다, 진짜. 어, LH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분노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웃음> 참 많은 것에다가 우라먹는 것 같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가지고 LH 사태에 대해서 분노가 큰데 왜 국민들 각각이 뭐 전세 계약 뭐집 사고 파고 하는 사고팔하는 모든 전 국민들한테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고 합니까? LH 직원들이 땅투기했는데 부동산 토지 비삼용 토지 세금을 세금은이 중과해 놨잖아요. LH 직원들 국민들 이 분노가 크다는 것을 아주 그냥 국회의원 입장에서 후보 살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라고 하네요. 아참 그야말로 이 법이 난무하는 그런 자리에 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또 어떻게 또 통과될지 뭐 어떻게 시행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있어서 한번 올려봐드렸습니다. 요 끝부분에 또뭐 하나 더 볼만한 것도 있네요. 야당에서도 토지 공유지분, 일명 쪼개기 거래에 대한 허가제 도입. 요또 서일준 국민의원 힘 의원이 또 발의를 했나봐요. 부동산 투기조사 시 공직자 동의 등의 절차. 아이고, 전화가 네뭐 많은 법안들이 지금 기업이 그게 돼가 있나요? 돼가 있네요. 어, 이 법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기사들이 전부 규제일변도의 기사법 그 발의들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 또 법이 통과된 줄도 몰라가지고 또 피해보는 그런 일은 또 없어야 되겠죠. 한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